아침에 일어나면 베이글과 크랜베리 크림치즈를 함께 곁들인 모닝커피 한 잔을 한답니다. 아 무화가구나. 어 질길 것 같은데 안 구워가지고 저는 안 구운 베이글아 합니다. 오 어, 고구마 떨어집니다. Let's go. 음. 음. 아, 어, so sweet. 아수진해 메리 크리스마스! 어나 떨려 죽겠네, 진짜. 어쩜 좋니? 안녕하세요, 노아3. 노아입니다. 오늘 이게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제가 랜덤박스를 구입을 했는데요 요것은 뭐냐면 부산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사장님께서 하셨던 랜덤박스입니다 이거는 근데 비공개 계정이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살수 없지만 대충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궁금하잖아 재밌잖아 5만원짜리인데 가볍세해서 기분이 좀쎄 하긴 한데 제가 아주 가식없이 진실된 리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사장님은 내가 거짓말 못하잖아 떨려 근데 표정관리 잘 못할까봐 떨린다 어? <웃음> 뭔가 시0 박스를 봤는데? 오! 어? 잔챙이도 먼저 끄네 셋! 뭐야? 우와, 소금... 클럽 카드? 이준년 This is Japan 니혼진니혼진 데스까? 아이! 자선자 오! 오! <웃음> <웃음> 너무 예쁜데 핀패치인데 2주년 무슨 기념으로 나왔던 건가봐요 아주 디즈니 제이 b 카드 회원의 여러분 평소보다 디즈니 카드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어, 디즈니 카드 발급받은 사람만 그거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패치였나 봐봐 지, 디즈니랑 제이 b 카드가 콜라보를 했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쓰고 있던 사람들한테만 클럽 한정 기념 선물을 했야 아 한정이야 한정. 판야어 세상에나 어쩜 좋네! 여러분 한정판 배지였습니다.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배지도 아니었어. 그냥 파는 배지도 아니고 한정판 배지가 들어 있었다니 어쩜 좋네. 이건 진짜 평생 가보러 기리기리 기억되리라오 이것도 판타스틱, 판타스틱 미키잖아. 판타지야. 아, 판타스틱, 판 <웃음> 어, 벌써 좋은데? 하나, 둘, 셋!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 물통인가? 머리 열라면은 알지. 여기 물러가지고. 어,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마에 되는 약간 이거, 그, 이런 거 있잖아. 이런데. 어, 이렇게 돌려서 빼는 거네. 유태구를생겼습니 오! 너무 꿀템이에요. 근데 이런 거 좋아. 이렇게 뭔가 쓸모있는 굿즈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응, 나도 그래. 패턴도? 치베님.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가 있습니다. 어, 나 지금 이미 근데 끝났어. 나 이미 완벽해. 아닌가? 잔챙이야. 셋! 미키야. 미키가 손 벌리고 있는 건데. 아, 귀여워. <웃음> 야, 짙단다. 어, 조금만한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또 있단다. 하나, 둘, 셋. 소가 나왔어요. 이거 그건가 봐, 이런 것도 나와? 진짜 그런 게 있나봐, 그냥 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몰카가 있나봐, 해킹해서. 찝스찝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를 가릴 수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떼어주고, 해졌습니다 오, 졸기 땡! 아, 너무 귀엽다. 아, 나 이제 완벽해. 이제 끝나, 끝내도 되는데 더 있단다. 하나, 둘, 셋! 이건 뭐야? <웃음> 귀여워, 소품함. 짠! 짠! 바구니 형태로 되어있는 소품함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 뭔가 파우치는데 셋! 야! 오마이 갓! 시 우와, 어, 예쁘다. 취향 저격하셨다, 진짜. 와 뭐야? 저격한 거야? 아... <웃음> 하나 어 어, 둘, 셋! 편지 쓰셨나? <웃음> 오! 어머! 짠! 아, 더키버니. 어. 우와, 예쁘다 이게 움직이는 거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아, 이거 봐! 이거 봐! <웃음> <웃음> 별걸 다만든다야그 패턴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거는 주인 찾아가야 되겠네. <웃음> 뭐야, 이네. 오! 나 머들러 필요했잖아. 집에서 커피 먹 젓가락 휘저는데 이렇게 <웃음> 너무 귀여운 알린 사탄이야. 탕 모양 알린의 머들러입니다. 마지막이야, 이거 진짜 커! 야, 이거 박스야. 너 일로 와서 봐야 되니. 피규어인가? 하나, 둘. 액션! <웃음> <웃음> 그 1편에 나왔던 맞네 씨브랑씨브랑 써있어요 이거 색채 공부하는 건가 봐 내가 색칠해서 여기 넣는 거 아니야? 물을 넣으면 그 색깔이 것 컬러링이 되는 거 아니야? 야이 시대에 그런 게 있었겠네 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어머머머머오 귀여워 아손잡이 이렇게 보즈가 이렇게 경례를 하고 있고요 안쪽에는 플라스틱 아 이렇게 빠져? 이거 아냐아냐아냐 아니, 아니, 아니. 해봐 <웃음> 오! 여러 장이 있어 그림이! 이렇게어 음 귀엽다! 색깔을 이렇게 색칠을 해서 짠~~ 음 오, 짠~~ 어 너무 괜찮다 이런 신박한 또 빈티지 아이템을 또 주셨네 잘 샀네 잘샀잘 잘 샀다! 더 비싼 거 샀걸! 원래 랜덤박스 맨날 망해가지고 비싼 거안 샀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귀여운 일상 유튜버 노아스터리노아였습니다 다음 편에 또 봐요! 네! 됐다 대박 대박